아 가능하죠? 이거하고 그러면 안구사 한판 할까요? 오늘 올린 영상은 제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첫판 일단 개돌로 상큼하게 자 상큼하게 하나 자, 사, 자 상큼하게 스타트 어, 잠깐만 그렇지 그자리 그대로 계시네 그렇지 이층까지꼬래 아, 누가 자꾸 아까부터 연막을 여기 가고 있네 너무 작게 가는 거 아닙니까 돌직근데 아니, 이거 맞습니까? 형님? 6대형인데 누가 자꾸 연막이렇게 짧게 치노? 이거 니까 이, 아, 이 이거 맞 이거 이거 아 이거 맞아 몰라 가자. 아습가 자. 이거 안들어까이 모르셨나 보네. 뭐야, 그통 하나 더. 배구발 소리가 나버렸죠? 그렇죠? 큰통 오겠죠? 오기 전에 찔러야죠. 근데 우리 팀다 죽었죠? 아, 그러지 말자이적으로 또 했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관심 했을 건데,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손 풀었다 생각해야겠다. 자, 이번 집중 무조건 저 빨리 안 틀라고. 그냥 킬딸레 정수를 보여줘야겠다. 아군이 승리하다아이승와 대가 적어봐 나왔다 제발 살려줘 형들 제발 형들 삐먹었구나 아니 울편 지하장 나가는데 지하에서 어떻게 왔노띵다 터지고 천천히 나이스 아또러브셔야 되는데 뭐야 아, 탄 트는가 봐. 아하! 못 잡았다. 타이타이타이... 아, 타이타이타이... 아, 아, <웃음> <웃음> 뭐야? 포이트 하나 지정단서가라 나가기 좀 애매한 타이밍. 지금이다. 자, 삼킬? 3킬? 삼킬만 하면 돼. 아, 아, 이십사킬. 아. 와 이걸 어떻게 아 1킬 아까 했으면은 형님 어시 4개 했는데 1킬 안 쳐줍니까? 제발! 오케이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난사 진짜 너무 싼다 여지하어 어, 블랙이야. 어, 갑자기야. 우와, 아군이 패배하였 아, 뭔가 안풀리네? 들어온다. 들어와. 또 빨리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그렇지. 펜샷. 더블킬. 펜샷. 와, 빨리 가 제. 뭐야? <목소리법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판단 3킬 해야 되는데 큰일났데 이 판에서 제발 22킬 만들면 좋은데 제발 형님 이쪽으로 아 안돼 이걸 못 잡냐 난사 진짜 4킬 해야 되네. 포악해 봐야겠다. 와, 포기 진짜 더. 너무 안 죽네. 와, 저거 없어진다. 안 돼. 안 돼, 두명다 잡아야 돼. 아니, 설마. 아, 진짜. 아또 24킬이다 미친 진짜 와와또 24킬이다 이거 뭐한다 진짜. 100개 때 24킬이었는데 아